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 세워치기입니다 세워치기인데 음, 앞편에 9편의 세워치기는 당쿠션에서 출발하는 세워치기였죠 요번에는 장쿠션 중간쯤부터 뒤쪽으로 예, 수구 출발을 할 때에 세워치기를 할때 편하게 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장쿠션 중간쯤부터 뒤쪽으로 어, 수구 출발을 할때 세우치기 편하게 치는 방법이죠. 자 앞편에 42편 음, 에드와르도 뭐 EF2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46편에 991 시스템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에도하르도 EF2는 당점이 2 t 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오늘 하는 거는 무회전 당점입니다. 무회전 당점으로 치는, 편하게 치는 뱅크샷이죠. 3뱅크샷. 자, 어떻게 치냐면, 자, 먼저 포인트 수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장쿠션 1, 2, 3, 4. 중앙, 중앙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3, 3.5 4 4.5 5 요렇게 됩니다. 묘쪽에서는 구편의 세우치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 시스템을 적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뒤쪽으로는 좀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도 뒤에 소수점 아, 소수점은 아니고 여기 3이면 뭐 여기는 2.5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2.5는 적용이 안 됩니다. 2.7에 뭐 2.4에 여기도 보정각이 다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3, 3.5, 4, 4.5, 5 이렇게 출발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원 쿠션 포인트. 자 여기가 10이고요, 20, 30, 4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착 포인트. 자 코너가 4, 5, 7. 9. 자 여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대략 11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10 정도로 잡으셔도 되고요. 근데 코너 근처로 올 때는 9보다는 많이 보낸다 생각하시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태여여기 숫자를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무회전 무회전을 치는 거죠. 공식은 출발 곱하기 도착은 원쿠션.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3에 있다. 이렇게 3 출발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놓으면 도착이 요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 수는 4죠. 4. 자, 3, 4, 12. 12 포인트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치시면 코너에 4쪽으로 들어온다 안됩니다. 3, 4, 12. 자, 한번 쳐볼게요. 무회전 당첨을 주시고, 자, 미들팔로가 나가면 되고요. 스피드는 1.5에서 뭐, 2레일 정도까지 좋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들어오게 어 있습니다. 자, 3.5. 3.5는 계산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도, 음, 기야여기 4. 중앙을 치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 자, 요 시스템으로 비껴치기 앞돌리기도 가능하지만, 음, 다른 시스템들보다는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첫 스타트 각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고요. 요 시스템은 뱅크샷, 3뱅크샷이나 음, 2뱅크 치실 때유용하게쓰이겠죠 빨리, 빨리 개설하는 방법. 자 그러면 조금 긴 각도 한번 시타를 하고 그 다음에 시타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긴 각입니다. 오출발. 자7 도착이죠. 7.35 자 여기에서 치실 때는 자 상단 많이 상단을 올리셔도 상관이 없지만 중상단이 적당합니다. 항상 제공이 길게 출발할 때는 중상단 당점 그리고 스피드는 조금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여기는 1.5가 아니한 2레일 정도의 스피드가 나가면 되겠죠. 자시탈 해볼게요. 중상단 당점을 주시고 35포인트를 정확하게 보신 다음 투레일의 스피드 자 이런 식으로 긴 쪽에서 출발할 때는 스피드를 조금 올려주시고 앞쪽에서 출발할 때는 스피드를 약간 내려주시면 편하게 들어갑니다 어, 무회전 당점을 정확하게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탁 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뒤로 쭉 빼셨다면 그대로 쭉 나가셔야 돼요. 쭉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이렇게 하면 스트로크보다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음... 시타 장면은 몇개안 나오겠죠. 그러나 몇개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타 장면으로 가시죠.